에버랜드 가기 전에 찐러들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, 배고파 어? 벗어내려? 안녕 <웃음> 지금 에버랜드 왔습니다. 어 지금 3시. 그리고 지금 할로윈데이라서 딱 에버랜드 할로윈 시즌이라고 해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에버랜드에 왔습니다. 진짜 오랜만이어서 너무 설레요, 지금. 아, 여긴 표 사는 곳이고 우리 그냥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? 우리는 표가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. 이거 뜯어졌어. 요 도와 드렸습니다. 즐거 시간되세요. 아 <웃음> 지금 시간은 4시니까 우린 끝날 때까지 달려보자. 아저주시네아근 너무 애기들만 머리띠 갈까? <웃음> 머리띠 사러 가자. 개 귀여운 걸 발견했어. <웃음> 거 이거, 이거 좋은데? 이러고 이따 분장을 하자 그래 가방이야? 어. 아 귀여워 이거 애기들이 할까? 좋아하겠다 목베개도 있고 머리에 국기 꽂았어 귀여 귀여워 분장할 수 있는 살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서서 티켓을 사서 그리고 거기서 분장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이렇게 분장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할리퀸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진다 여기가 긴장한 에아이이 와우 저는 헬리킨할 거예요. 넘어가야 되는데 요밑에서 기다려 주면 나오실 거니까 명심해요버도좀들어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이 끝난 거죠? 네. 메뉴가 숨을 굽있어요 맛있어요. 이제 한번 추천드니다 이렇게 분장을 하고, 이제 드디어 놀이기구를 타러 가보겠습니다. 밤 되니까 더 뭔가 진짜 같아. 이제 놀이기구 타러 가보겠습니다. Ooh. Springs> 들어간다. 야, 이거 는 TS 프레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잠시만 기다리고 이게 지금 너무 추워요 에버랜드를 하실거면 여행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밌다 맞아. 기다리다가 3분 탔는데 재밌어 근데 나 너무 근데 무서워 어? <웃음> 아,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아 진짜 무서워 아 어떡해. I'm t a n o t s w a t e want t h e n e are t i g o s o r i n g to s o w e n o o t o experiment inside the zombie prison. Today. 피를 까지 하나 봐